예예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이용한다 후니타운 구지투어 구지투어 한금만 주세요 실범이 예예예예하냐예예 유튜브 채널 퍼니타운입니다 퍼니타운 자 오늘의 프로그램은 바로 이재영 양경태 그지투입니다첫 그지트업. 여행이죠. 네. 첫 여행 어디로 갑니까? 저희 갈 곳은 바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오. <웃음> 저희, <웃음> 저희는 최대한 그지같이 네. 돈을 아껴서 아껴서 정말 길어나서주워 먹지 않을 <웃음> 않겠지만 <웃음> 네. 그런 마음 그 각오로 지금 네. 최저가 항공과 네. 최고의 네. 최하, 네. 제일 가격이 좀더 저렴한 방.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오사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짜쿠스카. <웃음> 자 우리 보내다 네. 이정 이재, 이재형 양경태 어지 아, 투원기차철로여기가 네. 가는 게 어디, 어디지? 어디? 시시 시시마로. 시시 네. 어디 네. 어디. 아, 그쪽 역으로 가고사랑합니다아 지금 싼 걸로 끊어도록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지금 16만 8천 0 0 원. 16만 8천 8 0 원. 800원. 8 0 원에. 방목을 했고요. 신니마미 신이마미로 네, 하는데요. 시니마 중요한 것은 어, 지금 저희가 어, 이 람피도를 안 타면 라피도는 1,200m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하철은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좀 타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하지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탑니다. 일단 매표하러 한번 가고 대표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네. 저희가 4명. 4명 피디님 작가님까지 자, 3,680엔입니다 920원씩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거지 거기 아리가또구드마 어 <웃음> 라페도 <웃음> 좋아 2,000원 아끼려고 우리는 저걸 저렇게 좋은 차를 못 탔습니다 단돈 2,000원 때문에 2천원은 아끼려고 근데 좋아보이긴 하는데요 <웃음> 저하게 무슨 다음번에 왔을 땐부자 투어로 와서 저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다음신 시간에 우린 저희는 신... 신이마미야에서 봐요 안녕 도착 자 여기는 신이마미야 신이마미야, 네, 신이마미야. 와, 아 어려웠어 아, 여러분 많이 하시는 도톤보리 네. 도톤보리 옆 도톤보리가 난... 남바역이거든요. 남바역 바로 전역입니다. 전역에 내리아 여기고요. 여기가 아, 여기 내리자마자 바로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얼마죠? 숙소는 저희가 1박에 3만 100원. 3천 아, 100엔. 3천 100엔이죠? 3천 100엔인데 2인 1실이 ,100 2인 1실. 한 방에 3천 100엔. 자 그럼 여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2017년도 1600. N부터 시작하죠. 시작. 이거는 미리 예약하시면은 1600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1인실. 자, 웨스턴 싱글. 네. 1800엔입니다. 네. 그리고 투룸이 2500엔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리 예약을 잘안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급하게, 급하게 와가지고 3100엔부터. 자, 그래도 여러분들 두 명이서 1박 하는데 거의 한국의 여인숙 가격 아닙니까? 여인숙보다 싸죠. 어, 이거 지 자,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1박에 3200엔인데 3100엔? 3100엔인데 네. 싸우라 목욕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천탕, 노천탕이 있어요. 노천탕을 무조건 3, 무료로 100개네, 3,000개네. 아,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이 아마 이 생기지 않았을까? 방이네요. 아, 들어가 전에 딱 보면 싱글룸, 싱글룸이고 어, 넉넉해요. 충분합니다. 일단 기대됩니다. 저희 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s 플 m 자 l e 하자. 와이와어 오 배파. 남아요. 팔파. 배파. 끝에 예! 가 예. 오이 <웃음> 네, 이제 저희가 식침 몰랐습니다. 우리 전투 네, 1025. 1025. 자, 조용해야 됩니다. 피카이 일본을 통해 공 예의가 되 알았기 때문에 차량 합체는 했으나 네, 조용히. 자, 그러면 1000 네. 25, 2 그쪽으로 확 들어보시죠. 네. 어, 굉장히 이렇이로있죠 어, 요신는 곳이 밖에 있네. 따로 있네. 따로 있네. 네. 요 안에가 신는 곳. 음. 수건 가져와서 드라이기랑 같이 <목소리로> 나 집이 무욕탕갈 거니까, 부장님 알았지? 응? 어 뭐지? <웃음> 이거. <웃음> 사진다 조금 는 <웃음> 사진 좀. <웃음> 이선 따라서 놓는 거니까 네 이거 안돼낮춰정자세로 만들기 잘 정석이 <웃음> 1초만에 끝났어 <웃음> 어, 사진하고는 좀 틀려요 첫 번째 여행지 코스 좀이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okay, 렛츠고